안녕하세요. 별난 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14회 월요일 방송 대분류 관심 그룹입니다. 1014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토요일 날은 그 복기 방송을 했죠. 1013회 복기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대분류 관심 그룹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14회 대분류입니다. 3개의 그룹으로 나누죠. 대분류는요.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 2월수와 2월수로 나눕니다. 2그룹은 3개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게 나눕니다. 우선 먼저 3중복과 2, 3중복을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중복, 없으면 기타,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기타가 대상수가 많아서, 기타는 뭐 무조건 필출이라고 그려지고, 3중복과 2중복, 여기도 필출할 수, 수가 있는지, 여기 먼저 찾아보세요. 3그룹은, 3개 그룹을 나누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3중복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중복또 없으면 기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좋겠어요. 어, 지난주에는 3중복에서 여기는 어, 그 보너스 볼이 나왔죠 3중복에서2중복하고 기타는 지난주 전멸이었습니다. 다음은. 관심 그룹입니다. 여기는 어, 특정 주기인데요. 어, 대상수는 49719, 1 3035, 42 이렇습니다. 어, 여기가 이번 주필출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한번 여기에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직 어, 주초라서 자료가 아직은 충분히 어, 그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여기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 별난 카페도요. 아직은 뭐 자료가 아직 충분히 조사가 아직 안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분류와 관심 그룹을 보여드렸고요. 내일은 그 루트 용지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필출 삼수크롭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화면 아래에 그 필출 삼수크롭 바로 가기, 바로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